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분들을 위한 가성비 채널 쉽고 편하게 알려드리는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블로 기능 중에서 자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로 자체가 워낙 자막에 특화되어 있고 기본적인 자막 기능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글자색을 한꺼번에 넣는 방식과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넣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을 보시고 블로로 예쁘게 자막을 꾸며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양한 디지털 소식과 영상 편집 소식을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배우러 가보실까요 자 이렇게 블루를 실행했고 오늘 블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막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다섯 개탭 중에서 세 번째 글자 보이시죠 글자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또세 가지 탭이 나옵니다 앞으로 블루에서 자막은 요세 가지 탭을 활용할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글자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글자 효과들을 보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라벨에서도 라벨 형식의 텍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막, 자막이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자막바 형식을 보실 수 있고 글자, 라벨, 자막 이세 가지 탭에 공통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 사용 기능과 즐겨찾기 기능인데요 최근 사용 기능은 내가 최근에 자막 편집했던 게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고 이 텍스트를 꾹 누르게 되면 깃발 표시가 되고 위에 보시면 즐겨찾기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록을 보실 때 드래그 하셔서 보셔도 되지만 밑에 있는 자막 효과들의 큰 제목을 클릭을 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초적인 자막을 알려드렸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막을 생성을 해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를 사용을 할게요. 왜 그러냐면 글자를 넣었을 때 나타난 탭 있죠. 여기서 스타일 요탭 말고는 나머지도 다 똑같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알려드릴 것은 여기 글자에 있는 이런 모든 글자 효과에도 적용이 됩니다. 보여드릴 때는 가장 기본적인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텍스트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탭이 나와 있는데 빠르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멘트를 적을 수 있고요. 크기 변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에서 조절을 할수 있는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위치라든지 크기 회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롭 같은 경우에는 쭉 눌러 보시면 이러면 수치가 변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크롭 되면서 잘리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위아래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폰트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폰트들은 블루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폰트입니다 저는 그래서 블루에서 주는 폰트만 사용해도 을 충분하기 때문에 딱히 진짜 마음에 드는 폰트 두세개 정도 말고는 웬만해서는 블루에 있는 폰트로 다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사용하는 기록들이 남아있고 즐겨찾기를 추가해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불투명도는 쉽습니다 이렇게 사라졌다 나타났다 그리고 스타일은 제일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게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 아웃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텍스트가 나타날 때, 없어질 때, 그리고 영상이 유지할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거고요. 역시나 그 효과들의 시간을 조절해서 속도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렬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의 텍스트로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죠? 이 상태에서 블루 같은 경우는 에 레이어 형식이 아니다 보니까 끌어서 이렇게 레이어 위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아래로 하게 되면 지금 파란색이 밑에 가 있죠. 그리고 흰색이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두 개지만 서너 개를 하면 또맨 위로 맨 아래로 이런 식으로 위치를 조절하실 수 있겠죠. 그다음 혼합 기능입니다. 이 혼합 기능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텍스트를 클릭을 하고 눌러 보시면 아 어떤 효과이구나 이렇게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보고 계시는 배경과 자막의 색깔에 따라서 효과들이 다 다양하게 변합니다. 흰색 같은 경우에는 또다르게변 했죠? 그런 식으로 이 배경과 텍스트의 혼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로 이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개념과 조금 비슷합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타임라인을 두고 여기로 이동하면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제는 말 그대로 복사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 복사를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교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글자 효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걸로 이렇게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자막을 생성을 해서 어떤 효과들이 알아봤다면 이제는 스타일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자막을 꾸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색상입니다 색상은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색상을 넣으실 때 여기 플러스 보이시죠 플러스를 클릭을 해서 더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도 넣으실 수 있고 여기 있는 이 발을 이용해서도 색상이 조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스포이드 보이시죠? 이 스포이드를 클릭을 딱 하고 내가 원하는 색깔이 나올 때까지 맞춘 다음에 딱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커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한 혹은 또 슬라이더를 사용해서 디테일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외곽선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기본값은 검은색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절하실 수 있고 색상은 아까 보신 것처럼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배경색은 이 자막에 대한 자막파입니다 이렇게 하면 뒤에 배경이 하나 더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때 색깔도 아까와 똑같이 변경하실 수 있고 자 그림자는 글씨를 좀 돋보이게 해줄수 있는 그런 효과입니다. 이 원을 활용해서 이렇게 그림자의 각도도 맞출 수 있고요. 흐림 정도를 사용해서 을 여기 보시면 진하게 했다가 이렇게 점점 뿌옇게 되는 이런 효과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색상, 그림자의 색상인 거죠. 이렇게 이때도 아까와 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폰트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따 뒤에서 설명드릴 기능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자막을 꾸밀 수 있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조금 더 다양하게 응용해서 심화적으로 꾸밀 수 있는 자막 효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옆에 있는 그라데이션과 패턴인데요. 그라데이션 클릭을 하면 내가 원하는 그라데이션 형태로 자막을 넣으실 수 있는 겁니다. 플러스를 클릭해서 을 다양한 효과들을 보실 수 있고 이때는 아까처럼 그렇게 비커식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보시면 여기 있는 이런 무늬들을 글씨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알려드렸고 자그 다음은 이제 블로의 자랑이라고 할수 있는 글자를 한 글자씩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보기 화면 밑에 보시면 텍스트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색깔을 바꿔 보겠습니다 꼭 선택을 하지 않고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바꿔도 되는데 선택을 하고 바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요 글씨를 지우고 편집하는 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색깔을 바꿔 보겠습니다 이러면 여기 부분만 색깔이 바뀌어 있습니다 요렇게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글자 하나만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색깔로 요렇게 바꾸실 수도 있고 이렇게 글씨를 색상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글자만 외곽선을 입히실 수도 있고 그리고 배경색도 내가 원하는 색깔만 딱 클릭을 해서 이렇게 여기만 배경 색깔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자도 이 텍스트에 선택이 되어 있다면 내가 원하는 곳에만 자유롭게 꾸미실 수 있습니다 아까 폰트 비율 설명드렸잖아요 폰트 뷰를 클릭을 하고 아까는 이렇게 그냥 폰트 뷰를 했을 때는 전체만 움직였는데 지금은 글자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부분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아주 괜찮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